둘러봤는데 뭐 거의 조과들이 작은 고기 위주 몇 마리씩 하시고 어, 큰 고기는 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네요 <목소리> 두 마리 3마리. 3마리돼 어? 피레미까지. 마주 3마리. 붕어 같은 마리 그래서 붕어 손맛은 봤네. 아, 와, 에이, 와, 야, 씨, 어제하고 날씨가 딱 탄이네. 하나 잔. 에이, 씨나오붕 가자. 씨, 가와 <목소리> <목소리> <맞아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래, 아 니야잤어숨서 잤어, 잡는데 씨. 이고 눈깔을 못 봐서 그렇지. <웃음>